손으로 뜯을게요 저희 할머니 표 청각김치 맛있어요 중어젓갈 좋아하세요? 신만콩뽕뽕 안녕하세요 신만콩이에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LA갈비 된장찌개 청각김치 LA갈비는 사서 그냥 양념 직접 재워서 했고요 된장찌개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굽느라고 조금 물 먼저 마실게요 잘 먹겠습니다. 된장찌개 맛부터 볼까요? 손으로 뜯을게요. 이번 LA갈비는 단맛보단 짠맛이 더 강하네요 음. 저희 할머니 표 총각 김치 맛있 어요. 음 mm. 너무 정신없게 먹느라고 얘 설명 못했는데, 얘 오징어젓 제가 너무 급하게 먹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죄송해요 맛있어서 너무 급했네요 밥이 계속 들어가요. 밥을 반공기만더가져올게요 밥을 가져 아이고 다시 열심히 먹을게요밥 밥을 조금 요 오징어 젓갈 좋아하세요? à dimanche.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얘는 좀 많이 타서 땡겼어요 안녕